이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이는 뭐냐 그거 해석을 하지 않는다. 네. 투부 정사를 주어로 해석한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for you 있잖아요. For you. 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for you가 빠진 문장이라면 이 t is it is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for you가 들어가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쉽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for you 누구에게 이거를 붙이고 싶으면요. 뿔쓰고 목적격을 쓰면 되거든요 두부장소 바로 앞에 아 앞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볼쓰고 목적격을 쓰면 되는데요 약간 예의가 있어 만약에 네. 여기 형용사가요 네. 뭐 카인드나 플리시나 네. 나이스 이런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오브하고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어요